트래 트레 트래피 트래프 트래커 트래커, 트래커 트래커 트래커 트래커 잡았어. 라인내라인커라다 라인 내꺼 다 내꺼. 나나 배는 거 없다. 나 오늘 매드브드 만들어야 돼. 매드브이매드브이 만들게 컨츠세요 <웃음> 가자. 잡았어, 잡았어, 잡았잖아. 우이 슬슬 준비해. 우진이 따라와 들다 봐봐 하다 다들 다들 다들 다들 았어 다들 다들 나라니까? 왜 나라고! 왜 봤지? 다 잡았다? 봤지? 아라님 네. 봤죠? 오케이. 뽕값, 오케이. 뽕값 확실했지? 오케이. 나 믿으라니까 너... 아, P1인데 라인 옥지님, 네. 저두 번째 뽕값 준비되시죠? 네. 그... 어, 이겼는데? 아, 이거 밀어, 이거 밀려줘, 밀려줘, 라인님 밀려줘 이뭔 개소리야! 나공 써야 된다고 네. 이대로 끝나면 안돼 <웃음> 야잠궁 <정국은 맞아. 웃음> 어... 쓸게 그냥궁 그래. 쓸면 될거 같은데? 쓸, 쓸게? 수고했지? 야 뭐라 뭐라 어. 할만해 할만해 나이스 이거야 야야 루시 루시 컷 봐봐 나라니까 그래. 우리 나 못믿어 나잖아 나 봐봐 나라니까 야, 여기, 여기 다, 다, 다 잡았어 다 잡았어 야, 이것도, 이것도 누구? 아, 내가 아 잠깐만 뭐하는거야 내건데 야대 도대체 얼마나 처먹는 거야? 사진 찍었어. 아직 안 먹었어. 아니, 음식 먹기 전 사진 찍어줘야 돼요. 경건한 자세로. 오늘의이용한 양식을 찍는 그 태도. 매우 중요하죠. 트위치 같은 놈. 할말 하자. 봤지? 나라고. 나못 믿어? 나야. 박을게. 가져왔어. 잘 가, 얘들아. 나 봐봐. 나라고. 나라니까? 일어나. 어. 와, 진짜 대박이다. 나 잘했지? 잘했어. 아... 나궁 쓴다? 궁 쓸게 갔지? 나야 한조 미쳤지? 한조 컷다컷다컷다컷다컷 다 컷, 다 컷, 다 컷. 수고해요 와 한조 진짜 미쳤다! 이거 인정해줘! 이거 인정해줘! 빨리 인정해줘! 빨리 빨리 칭찬! 자리안이 네. 궁 준비할게! 궁 준비할게! 아직 쓰지마! 한조니! 한조니! 가봐! 가봐! 가봐! 가봐! 와우! 뭐야! 너무 아름다워! 바나니나 빨리 빨리 줘. 나첫 방송에 오늘 한조 매드웁이 뽑는 거 아니야? 진짜? 어떡해 나? 아니, 방금 거안 넣을 거, 왠줄 알아? 방금 거는 그 잘하는 거지. 원래 나는 궁으로 안 넣는데 에임만 넣을 거야. 그래야 멋있거든요. 개소리야! 옥지님. 옥지님, 나, 나 돼? 나 돼? 나 돼? 옥지님, 나 된다? 아, 된다. 아내 궁! But it's too late now. I remember you and me and how careless we were. e a all day and all night we'd stay up. It felt so right.